수성구에 미분양 낳는 게 없습니까? 중공 후에 미분양 낳는 게 없습니까?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전화가 폭주합니다. 폭주에 2023년 엄청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 영상을 좀 보셔야 간단하게 얘기가 됩니다. 영상을 안 보시고 전화번호만 찾아서 전화하다 보면은 했는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빙빙 채바퀴처럼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전화만 해서 뭘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 영상이라도 좀 봐야 뭘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뭔 얘기가 요진지가 파악이 되죠 일반적으로 전화만 해서 궁금한거 물어보고 뒤돌아서면 또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일부 좀 보시면서 뭐 전화 하시는 거는 관계 없어요 얼마든지 제가 전화를 받아서 제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일단 뭐 미분양 판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미분양 판매, 현재 중공 중인 미분양 판매 말고 완공 후에 미분양 판매가 없느냐 아니면 대부분 수송구에 미분양 판매가 없느냐 그리고 그런 미분양 판매가 있어도 제가 전화 주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드릴지 안 해드릴지도 모른 겁니다. 속되고 전화해서 그래 묻지 마시고 영상을 좀 보시고요. 예전에 우리가 실제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때 대부분 2년, 3년 전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건축이 다된 아파트나 입주가 되는 아파트들 대부분 2, 3년 전에 분양을 다 했었죠. 2년에서 길게는 3년 우리가 아파트 공사 자체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2, 3년 전에 어땠었습니까? 2, 3년 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분양이 엄청나게 잘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다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입주가 되는 아파트들이 프리미엄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분양가 자체에서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 대부분 중공 후가 아니라 중공 전에 미분양 할인 판매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후분양을 했는 아파트들은 사실 시기를 잘못 맞춰서 그런 상황이 되었죠. 만촌 자율란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선분양을 했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11억이든 10억이든 간에 분위기 자체가 너도 나도 분양권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부추겼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사실 자일은 해도 분양이 완판됐을 수 있고 프리미엄이 붙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괜히 후분양을 해서 뭐 이런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는 절대 무시 못하는 거죠. 지금은 하락세의 또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만 아파트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아예 거래가 대부분 안되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미분양 할인 판매 대부분은 중공 전 미분양이 많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공 후에 미분양은 사실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견건견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중공 후에 미분양은 LH 에서도 구입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위치는 대부분 어느 정도 LH 에서 매입을 하지 않을까 뭐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대부분 완화했기 때문에 금매물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 시기가 잠깐 지나고 나면 은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7억에 분양을 했다. 뭐 5억에 분양을 했다. 이렇게 분양을 했을 때 실제 분양가액 자체가 7억이면 대출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게 7억선에서 분양가액에서 대출을 인정해 줘서 뭐 잔금이나 중도금이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입주시기가 되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니 뭐 하락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실제 최초 7억에 분양을 했더라도 7억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중도금도 갈아타기를 해야 되고 잔금도 마찬가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그만큼 안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억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라면 예전에 중도금과 잔금을 어느 정도 대출을 할수 있는 금액이 5억 정도 된다. 그렇게 될수 있었지만 지금 아파트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도 7억의 아파트의 기준을 잡아서 대출을 그렇게 안해줄 것이고 현재 뭐 규제가 완화되고 대출이 완화됐다고 했지만은 예전에 분양가액 자체를 인정을 안해주고 대출이 많이 적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뭐 전세가격까지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두 가지 갈림길에 섭니다. 전세를 낳아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볼까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대출을 뭐 들고 가볼까 뭐 이런 상황인데 전세도 반토막이 났고 대출도 예전에 분양가액대로 대출이 그 정도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현재 규제는 완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더 기다려보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잔금을 대출 처리를 하지 못하면 잔금에 대한 것은 연체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붙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면서 아파트 가격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물론 실입주를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만 실입주를 못하고 전세를 놓지 못하고 대출을 진행하지 못하고 아파트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장기 수산 분담금부터 해서 아파트 관리비가 적어도 15, 16만원씩은 계속 나올 거란 말입니다. 평수에 따라 많이 틀리겠지만 그리고 뭐 대구, 서울 할것 없이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이런 외국인들이 직접 살려고 구입했을 수도 있겠지만 은 대부분 갭투자나 투기 세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제주도도 마찬가지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외국인들 들어와서 엄청나게 가격이 높아지고 나서 중국인들이 일시적으로 한번 빠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거의 폭락하다시피 하면서 거래가 일부 안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돈 많은 중국인들이 야뭐 손해를 보고 일부 팔고 나가는 사례들도 나오는 기사들이 있지만 이런 갭 투자가 외국인이 니 한국인 할것 없이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투기 조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만 더욱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생각이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저는 제 입장을 이래서게 될 것이다 뭐 정도까지는 뭐 얘기는 해드립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또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예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의 상황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보게 되면은 너도 나도 역세권 역세권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역세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전자에 더 똑똑한 사람들이 역세권 아파트들을 대부분 구입하고 투기하고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지금의 현재 서민이나 중산층 입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나린다고 하니까 이런 아파트를 구입해 보려고 하지만 실제 더 전문적으로 투기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그런 걸 고려해서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뉴스들까지 고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꼼꼼히 보셨을 건데 뭐 저한테 영상도 안 보고 전화하는 분들은 이런 뉴스도 제대로 봤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화 많이 오는 것 같고 뭐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영상에 있는 얘기를 또 묻고 또 묻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제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그만큼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국은 잡지 못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부분 현재 아파트 거래가 되지 않고 경기 악화가 되면서 금매물들이 쏟아지고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잘못된 투자를 했다고 뉴스에서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고 불고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입주되는 아파트들은 예전에 사실 프리미엄이붙은든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실입주가 아닌 분들은 실제 대출을 할 것이냐 전세를 할 것이냐 선택의 귀로에 서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규제는 완화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자, 기다려보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실입주를 위해서 아파트 구입했는 분들은 뭐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죠. 그리고 굳이 팔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입장들은 이렇게 흘러왔던 과정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꾸로 한번 생각도 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중공후 미분양 아파트 마찬가지 현재 입주되는 아파트들이 제대로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중공후 미분양이 나올 건데 사실 만촌자이에는 같은 경우는 후분양이 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낫는 거고 나지 아파트들 가격대가 어느 정도 적당하고 위치가 좋았다면 대부분 프리미엄은 붙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공후 미분양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위치가 좋지 못한 곳들이 중공후 미분양이 많이 나올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중공전 미분양들이 일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마찬가지 입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시기적인 기다려보면서 제대로 된 매물을 찾아야 되지 규제 완화 금리 완화를 다 했기 때문에 크게 똥줄이 타지는 않아요 좀 기다려 보겠죠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영상에 제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일부 보시고 전화를 주세요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물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은 그냥 상담을 하는 분들 제가 뭐 돈을 받고 상담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영상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어느 정도 하거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무작정 전화만 해요. 그렇다고 매물차게 뭐 전화를 끊을 수도 없고, 여러분은 한 명이지만은 실제 뭐 여기 구독을 하고 전화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영상 한두 편 보고 그냥 막 전화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전화를 하겠습니까? 돈안 되고 전화 받는 겁니다. 안 되는 전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주식도 안 하는데 주식 문자가 엄청나게 옵니다. 실제 주식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그런 문자가 안 왔어요. 었 유튜브에 제 전화번호가 올려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주식 문자가 오는데 그것도 바꿔서 생각하면 예전에 주식가격이 상승했을 때 사락해도 살까 말까 인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무슨 정보를 준다고 결국은 사기치려고 그래 문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눈티 때리려고 아무튼 상당한 전화를 많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좀 어느 정도 영상을 좀 보시고 지식을 바탕으로 전화를 좀 해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중공 전 미분양, 중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파트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금매물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평생 살면서 아무 지식도 없이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니까 하나 구입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노력과 많은 공부를 해야지 이 3억 저렴한 아파트, 1, 2억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입해서 평생 사시면 되겠죠. 물론 또 투자를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영상에한 500편만 봐도 저 정도 지식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서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전화를 한번 해달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